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고맙나 지친 시간들이 상해버리면 고대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워 세상에 오지 마는 길 그립던 마음고 나아버리지 못하는 사람 m m m